그동안 왜 하우스 플레이퍼 플레이 안했는지를 설명해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찍었었던 게 히쁨이와 럭셔리 배 꾸미기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자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온 하우스 플레이퍼입니다 힙쁨이랑도 같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힙쁨치 아... 이상한 싫은 <웃음> 소리처럼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금 거의 반년 정도만에 지금 킨거 같은데 그동안 왜 하우스 플레이 플안 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찍었던 게 히쁨이와 럭셔리 배 꾸미기였거든요? 아마 그 뒷내용이 더 찍혀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게 간헐적으로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이브 파일이 소실되는 그런 오류더라고요 완전 그냥 초기화가 돼가지고 제가 하우스 플리퍼 완전 처음 했을 때와 같은 수준이었거든요 돈도 하나도 없는 상태까지 됐었다가 겨우겨우 가까스로 복구를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저와 히퍼미가 열심히 꾸며놨던 거는 복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 그냥 해야지 해야지 이렇게 계속 마음만 먹고 미루다가 이렇게 거의 반년 동안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우스 펄리퍼 뭐 DLC도 추가로 나왔다고 하고 이대로 계속 이거 버려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하... 참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일단 이 럭셔리 배 꾸미는 거 뒷이야기는 이 영상 뒤편에다가 올리도록 하고 우리는 이제 이 배를 그냥 완전히 마음 뒤편에다가 네. 버려두고 새로운 맵을 구매해서 그거를 꾸미는 방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야 그거 알아? 응. 어 그래서 그걸 할 거야 오늘. 응. 재번데. 패츠 DLC 첫 주문 완료하기 이 새로운 목록이 떴잖아 강아지, 고양이를 데리고할수 아! 있어. 오늘은 우리 각자 집을 사가지고 꾸미는 거를 하지 말고 손님들이 원하는 거를 약간의 우리 취향을 곁들여서 꾸미는 그런 식으로 하자고. 그래. 자 오늘 그러면은 첫 DLC 하우스 플리퍼 패츠 네. 새로운 맵을 한번 네 해볼게요. 네. 이 집인가봐요. 네. 무단 침입자? 무단 입주자. 엘리스 응. 핀만은 항상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마침내 그 꿈을 이루기로 결심했죠.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어느 외로운 길에서 배고프고 아픈 토끼를 만났습니다. 아, 토끼가 무단 입주자란 뜻이네. 오, 집이 되게 이뻐 우와, <웃음> 대박. 이집 내가 아주 어? 망쳐주겠어요. 아이, 잘 꾸며주겠어요. I have sailed the oceans, climbed Mount Kilimanjaro and driven a dog sled in Alaska. But house renovation is not really my thing <웃음> 이건 인테리어 문제가 아니지 않아요? 그니까 집을 얻 이렇게 썼노 와 어, 다락방이다 엄청 성공했구나 오, 다락방 넓어집니다 오데 사네 살수 있어요 이, 여기 이 집을 혼자 산다고? 야 좋겠네 아, 얼마나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얘. 맞아. 저도 그 집의 토끼가 되고 싶네요 무단 입주자. <웃음> 일단, 제초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그러네. 이거 봐. 이래서 내가 잔디 있는 집에 안 살잖아. 잡초를 다 밀어버릴까? 그래야겠지? 그니까 러 이게 잡초 판정이거든? 오케이. 이거 말고 이거. 응응. 이것만 다 치우면 돼. 그니까 이, 이 아... 잔디를 밀 필요까지는 없어. 왜? 왜? 그니까 러 우리는 손님의 주문만 달성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야, 손님이 지금 잔디까지 다 정리해달라고 하진 않았어. 야 그런 거는 손님이 얘기 안 해줘도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해줘야 다음 커스텀이 또 들어올 거 아니야. 너무 서비스잖아. <웃음> 이것도 다 노동력과 시간인데 손님 관리 너무 철저하게 해주는데? <웃음> 잔디 깎기는 서비스고 나중에 네이버 리뷰 잘 써달라고 얘기해야지. 보자 <웃음> 이건 너무 시간 낭비야. 우린 어차피 할 것도 많다고. 잡초만 제거를 해주자. 그럼 자기도 제거할 거야. 쓰레기도 버려야 돼. 밖에다 내놨네요. 쓰레기는 다 버렸고 이제 잡.. 아 징그러워. 아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웃음> 난, 난 나비가 이뻐 가지고 빠니 쳐다보고 있었는데 와 나비 너무 예쁘다 이럴 줄 알았더니 어 징그러워 이러고 있네 아나감수성나 곤충... 어디 갔어? 아, 나 곤충 안 좋아해 좀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선사해줘 나비 보면서 어우 징그러워 이러지 말고 편집 다시 따자 가 다시 가봐 아, 이미 늦었어 와 왔어 왔어 옆에 옆에 있어 자기야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오 나, 나비네요 예, 예쁘다 아! 좀더 가까이 가면 아 진짜! 이런 거 같은데 자기가 아니야 <웃음> 이제 정원 쪽은 다 했어 음. 이제 보이지? 여기, 여기에 여기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단 말이야 냉. 먼지 닦기 테라스 쪽도 먼지가 있어? 할일 많네 벌레를 들고 바닥도 엄청 더러운 거 아니야? 테라스가 여기가 더럽네 <웃음> 맞네 어? 강아지 발자국이 있어 개가 여 들어왔네 이놈새끼 오줌가야 어, 어, 으악! 똥부어똥 어서 싸놓고 이놈새끼는 잡똥 퍼지는 거 봐! 으 너무 싫어 이놈새끼만 잡아가지고 아 <웃음> 이게 뭐야 닥 트랙이 아니가 이거? 이거 쿠션 트랙이네 아니 너무 리얼리티 하잖아요 어무나 세상에 진짜 어, 어머! 어줌새끼 저거 어머, 어머, 어머 진짜 내 나갈란다 근데 확실히 그 동안은 똥 오줌 같은 거를 치우지 않았었는데 이제 반려동물들이 등장하면서 아 어, 똥 오줌에 네. 대한 거를 되게 구현을 잘 해놓은 것 같아. 이게 없지. 솔직히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요소거든. 그럼요. 원하는 으악. 거를 아똥 미치겠네 이거. 아우. 그냥 이렇게 주서 비닐로 줍는 그렇게 해야지 이걸 아우 이똥오은 대걸레로 딴데를 닦고 있네. <웃음> 아우 불편해. 아우 불편해. <웃음> <웃음> 이놈 시기 어디까지 올라갔나. 죽고 싶나. 아, 장애 이래 똥 칠갑을 해놓고 아휴 돌아삐겠다 돌아삐겠어 자기 집인 줄 알았어 하하하 오 깜짝! 하하하하 왜왜왜왜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개가 올라와가지고 여기 소모했었나봐 어. 아 깜짝이야 와, 나 진짜 귀신인 줄 알았어 아니 무슨 귀신이야 <웃음> 야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왜왜 왜 그렇게 비명을 지르냐고 <웃음> 아 진짜 놀랬어 진짜 장애야 아, 너무너무 너무, 놀랬어 나 지금 뒷목 생겨 <웃음> 귀여워아지 i 가 집이 필요하대요. 어? 입양을 한다고? 저기 선택지가 나왔는데. 내가 그냥 입양을 할까 아니면은 이분한테 전달을 할까? 그럼 뭐 어. 입양해 봐. 그래? 첫 만남인데. 그니까 입양해야지. 이 아이의 이름은 비명이야 어, 자기가 첫 만남 때 비명을 너무 질러가지고 <웃음> 아 귀여워 아 뭐야 가서 네가 청소해 네가 똥오줌 산거 빨리 가서 치워 아 맞네 똥오줌의 주인이 얘였네 빨리 아, 치워 저, 저살 찡그봐라 저거 어디서 저렇게 많이 먹고 먹고 왔노 스크림은 어떠냐는데 괜찮다 크리미. 성이 스고 어, 크리미. 이름이 크리미인거야 크리미. 진짜 귀엽다 크리미 <웃음> 이름은 크리미지만 성이 스란다 아. <웃음> 이거 뗄수 있는 건가? 어 그러네. 어떤 어, 새끼들이 있는 새끼들. 아우. 진물기. 아, 진짜. 으. 아 더러워지겠어 진짜. 끔찍스. 어, 아, 근데 여기 집 되게 좋다 구조가 엄청. 그러게. 좋네. 너무 예쁘다 응. 좋은 날 좋은 날저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막 아자복숭아 먹고. 너 거기서 뭐 하니? 빨라스 내가 어좀 추워. 오, 이런 걸할수 있어요. 여러 가지 쓰다듬어 보자. 어, 아, 너 팔털 뭐야? 내털 아니야. 강아지 털이 아니라 내, 내 팔털. 어, 어, 뭐야? 어, 내털 어, 아니야. 내팔 어, 어, 아니야. 내 팔도 아니야. 어, 나 아니야. <웃음> 이렇게 누르면은 날 따라오는 상태가 어. 되는 건가? 어, 교육이 잘 돼있네. 그러네. 간식 주기가 있어요. 앉아. 앉아. 옳지. 자. 안녕. 아이고, 잘 먹어요, 우리 강아지. 우리 뽀꽃처럼 아주 개글스럽게 먹어치우는군. 오. 열어봐 아플 냄새 여기 뭐가 있네요? 뭘까요? 토끼는 에너지가 넘치는 동물이라 놀이를 위한 많은 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가장 좋은 옵션은 풀어 키우는 것이지만 때로는 집에 다른 동물이 있거나 안전하지 않은 계단이 있는 경우엔 다들 수 있는 토끼장이 더 안전할 것 같군요 이 강아지는 내가 그냥 데려갈 거고 이제 토끼만? 입주자의 음. 토끼 그치 그니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정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아 <웃음> 벌써 털 알레르기 있나봐. 스크리이 <웃음> 근데 여기는 바로 계단이라 여긴 닫힌 토끼장이 날거 같은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그럼 닫혀야지. 계단 굴러 떨어지면 어떡해. 그치. 토끼는 뭐 이렇게 내려가길 자, 잘 못한다며. 오케이. 여기서부터 해야 할 거를 해보자. 로빈 미다지문. 검은색, 흰색, 어두운 갈색이 있어. 여기는 흰색이 잘 어울릴 거 같아. 원목이라서. 여긴 할게? 응. 조금 더 아파.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이렇게 딱 맞춰서? 난 그럼 좀 이렇게 뒤에요? 정중하게 좋을 것 같은데. 싫어요. 벽이 두꺼워가지고 저쪽 밖에서 보면 또안 예쁠 거란 말이야. 그럼 중앙으로 하자. 오 좋다. 이거 봐, 이렇게. 아유 우리 강아지 일로 와. 와. 여기 와서 똥 싸야 돼. 알겠지? 이제 없나? 우리 똥강아지 여기다가 두고 밖에 있어. 철컷. <웃음> <웃음> 도기울다리야. 색깔이 왜 이렇게 많아? 어떤 게 나은 거 같아? 근데 그거 왠지롱? 외로롱? 왠지몽? 왠지몽? 왠지몽. 다른 것도? 시, 시원한 참나무 차가운 참나무 왼쪽 왼쪽. 시원한 가을인데? 그러네. 다른 것도 <웃음> 맞는 게 없어. <웃음> 와 <웃음> 뭐야. 이거 이쁘다아 싫어. 로우스. 똥도 잘안 보일 것 같아, 쉬워야 될거 같아, 똥 사놓으면. 쉬워야 될거 아니야. 이걸로 하자. 으아. 잘 어울리는데? <S> <S> 어우, 커! 어뭐 토끼가 뭐... 사만 어떻게 해 둘까? 이렇게? 저쪽 왼쪽은? 이쪽. 어, 반대편이 있아 여기네. 아, 어, 여기네. 야, 이 자리네. 그냥 딱이네. 응, 여기로 하자. 됐어. 어, 아유. 뭐야? 이거 뚫고! 어, 뭐야? 안 예쁘다. 아, 여기가 아, 지금, 지금 똑바른 사각형이 아니라 아, 살짝... 약간... 아, 왜 이따구로 깔아놨지, 이걸? 그럼 저쪽으로 가보자. 그래. 똑같은 것 같은데, 사이즈가? 맞다. 그래, 얼추 맞네어 뭐, 여기네. 여기다 여기다, 어, 여기다. 여기가딱 맞네. 그. 왼쪽 코너형 소파래. 어디놔 되는데? 이거를 여기? 이건 밑에 놔둬야 되는 거 아이가? 아 여기다가 다 둬야 돼. 아 그래? 여기다 이렇게. 너무 응? 구석인데? 그럼 뭐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둬? 일단 뭘뭘 사야 되는지 일단 생각을 해보자. 아니 일단 강아지를 다시 데려야 될거 <웃음> 같아. 너야 아직도 음... 거기 있니 따라와. 여리 와. 일로 크리마, 오젤젤젤젤 치얼 잘나요 동지기 노 할까? Yep. 자, 와, 아 이제. <웃음> 다 다. <웃음> 다 다. <웃음> 아, 오. 또 <웃음> 뚫고 나오네. 잘했어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 이 잘했어. 아이고 예뻐이 중성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나 책상부터 하자, 그럼. 그래. 올블랙 예쁘다. 이거를 책 그. 어디다 둘까? 여기 오른쪽에 창문 밑에 어 여기 딱이다 엄청 힐링 될 만한 것 같다 의자도 올블랙이야? 응어 이건 이렇까 아주 예뻐요 야 여기 앞에서 이제 작업하다가 창문을 싹 보면 캬 피통치던 냄새 캬 다무용 램프 헉, 좋아요 너무 빛이 약하지 않아? 천장조명 스위치가 없어 있어! 오! 오야 이거 되게 밝다! 하나 더 하나 해놓을까? 하나 더? 아 어차피 하나를 더 설치해야 되네. 응. 근데 나 이거 나무 여기 이쪽에다가 설치 안될줄 알았는데 되네? 왜안 되지 또이거 아니 여긴 되는데 왜 여긴 안 돼? 그러고. 개 때리고 싶네. 아 응. 좋다. 좋네 좋네. 야 엄청 좋다 여기 넓고. 여기 조명 색이 너무 예쁜데? 응. 에어컨 설치. 나도 저런 데서 자고 응. 싶다. 자 추구? 자나전 저런 데 가고 주워? 싶어. 나 저런 데 주워? 이사하고 싶어. 저런 데 사고 싶어.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런 데를 사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돼. 자기도 그래? 나도 그런 데. 음. 그럼 못 사는 거지 뭐. 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요감. 됐다. 그다음에 소파를 둬야 되는데 소파 무슨 색으로 할까 초록색 파란색을 해고 파란색, 이거? 어, 응. 뭐 별론데 이게 제일 낫다. 그러네. 이걸 어디다가 두지? 여기 뒤에 두자. 여기? 어 여기 쉬, 쉬게 어 근데 일어나서 내가 줄까? 아까 이렇게 두자고 했는데 네가 너무 구석져가지고 싫다며 아니다 뭐? 자랑히 여기 두자 그랬다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여기 두자고 했는데 자기가 답답하다 그래서 내가 여기 두자고 했는데 여기도 별로라고 했어 여러분 정도? 제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이약물고 얘기하지 말아. 라 <웃음> 모르겠어 요 그러잖아 아이씨 이거를... 여기? 이걸 밑에 놔둬야 되는 거 아이가? 아니 일치해. 여기다가 다 둬야 돼아 그래? 어, 어디다가 두지? 거긴 진짜 아니다. 아니 이 정도 거리감을 딱 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커피 테이블. 제 마음에 안 드는구나. 응. 일단은 가구는 다 사놓고 다시 재배치할 수 있으니까. 그래. 이렇 테이블 조명. 짠. 와 너무 이쁨. 어두운 발받침대가 있네? 발받침대 색깔은 왜 이래요? 정신이 많네요. 뭐야, 뭐야, 뭐야? 개 커. 이게, 이게 어딜 봐서 발받침대야 정신 나갔어요? 어, 발이 무슨... <웃음> 진격의 거인발이니? 여기 강아지 아무데나가, 자면 되겠다. 아 줄게. 강아지 우리, 우리 애지. 어? 이거 여기다가 두는 건가? 어 예쁘다. 어이쁘네 어. 귀엽다. 잘 어울린다. 서랍장도 둬야 돼. 서랍장은 어, 여기지. 색깔 그걸로 하게? 미쳤어? 뭘 하고 싶으신가요? 그? 시커먼 거. 아 너무 좀... 부려보이지 않아? 이거. 너무 비난했어. 창고에서 갖고 온거 같은데? <웃음> 살짝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아니면 검은색이 차려놨다 찐 검은색이 네. 아니 그냥 모든 모든 게 이걸로 하자 근데 저 꼭지한테 싫어 저 꼭지라니 그냥, 그냥 이 디자인 시커... 자체가 마음에 그냥, 안 들어 그냥 시커먼 색깔로 하자니까 이거 아니 저거 모든 색깔을 모든 색깔 모든 색깔 애를 그래 <웃음> 어디다가 <웃음> 어, 둘까 여기 어, 여기, 어, 여기 딱 여기, 공간이 남는데 여기다 여기다 아니 약간 애매하잖아 자기야 여기 응. 안 그래도 구석인데 응. 조명도 좀 가까이 있는 게 아니잖아. 존재하는지조차 모를 것 같은데. 은신 썼어. 그럼 오른쪽 봐봐. 여기. 여기. 어. 여기 괜찮네. 작은 토끼. 아 귀여워. 소파에다 둬야지. No. 올라와. No. 아왜또안둬져 진짜 미친 똥개. 바닥에 친구, 소... 친구. 그래. 어, 친구네, 얘 친구네. 친구. <웃음> 넓은 카펫. 라지 사이즈. 이거 어때? 시어 어, 뭐야 이거 썩은 쫀디 같아. 나쫀디기짱 좋아하는데. 아휴. 근데 민트 맛. 아까 저기 났다 그린 어? 응. 화하네으아 완전 크다 여기다 딱 중앙에다 두면 좋잖아 소파 밑에도 되는 거 아닌가? 가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어 그렇게 그럴듯한데? 그치 근데 그럼 소파가 여기가 위치가 고정이 돼버려 안 그럼... 바꿀거야? 아니 좀 생각해보고 어 근데 이렇게 둬도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이, 여기 공간이 워낙 넓어가지고 그러네 뭐내지 아니니까 대충 해야겠다 어? 그게 참 애매하단 말이야 자녀! 나한테 방법이 있어 아, 이소파를 이게... 들어봐 벽 쪽을 보게 봐이 오른쪽 왜벽 보고 있어? 난 진짜 별론 거 같아 그거 들어봐 좀어어 어, 거기 거기 그거를 여기 두는 거야 오. 응. 아 그리고? 이소파 바로 창문 아래에다가 아니! 이렇게 보는 건 어때? 아니야 그렇게 화낼 것까진 없잖아 <웃음> 내 의견도 못 해? 응못해 이렇게 했어? 그러면 좀 뭔가, 그, 아닌 것 같지 않아? 봐봐. 이렇게 올라왔어. 응. 좀별론거것 같아. 소파가 너무 앞에 있나? 응. 뭐 여기 TV가 있다면 또 몰라. 그럼 저 벽에 붙여봐, 다시 그럼. 응, 그게 맞는 것 같아. 어, 이렇게 하자, 그럼. 어딨어? 짜자잔. 응, 그래, 하이. 훨씬 거실 느낌이다, 안에. 그래. 근데 참 집이 횡하다. 뭐 물건도 안에. 어쩔 수가 없지? 없어. 손님이 원하는 게 이거였거든. 허허. 자, 내려가서 이제. 호! 집이 꽤 이쁘구만. 어, 저 혼자 산다 질투나 일자 소파를 팔아야 돼요? 요거랑 으악! 요거 쯔쯔 까붓 걸린다 나무 커피 테이블 가자! 커피 테이블 이것도 팔아야 돼? 옥세풀도 팔아야 돼? 나 음, 달... 뭘로 보는 거야? 아이씨 그래? 너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 아 구매하기였구나 <웃음> 아 구매하기였구나 야, 근데 탁 바로 옆에 라미네이트가 있으면 뜨겁지 않나? 따뜻하겠지? 자! 가죽 왼쪽 코너 연 소파 대충 친거 아니야? 왜 이렇게 큰 거를 사? 여기 막 썩어나나? 우리 좀 주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넓은 집에 집을 다 사야지 곧 예산이 모두 소모됩니다 어쩌라고요? 손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구만 까람 까지 맞아 카페 타이블 빨간색 으악 수워 사페리야 어, 아니야 그렇게 참냐무저 색깔로 해보자 오른쪽 으악 아 뭐라고? 진다써가다 썩어 흰색은 어때? 어, 엄청 크네. 괜찮은데 근데? 세보. 포인트를 주는 거지. 어 이거 괜찮다. 티도 안나네안 주면 티나. 누워야겠는데? 어? <웃음> 나와라 녹색 풀! 색깔. 뭐야? 뭐, 뭐가 달라지는 거야? 뭐지? 뭐가 달라지는 거야? 달라졌네. 어? 뭐야? 왜 사기 쳐? 초록색 눌러봐. 어? 오. 아 뭐야? 풀색 바뀌네. 이거 왜 적용이 안 되지? 핑가색 핑크색. 핑크 뮬리. 어 예쁘다. 이걸로 하자. 오. 어, 예쁘다 찼네. 예쁘다. 어, 예쁘다. 야, 집 엄청 예쁘네.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집이 엄청 예쁘다. 그러니까. 나, 나 소파가 되게 과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가 괜찮네. 않네. 응. 가족들 다 같이 앉아가지고. 어. 응. 부엌이 어딨어 근데? 저쪽, 오른쪽. 여긴 뭐야? 비어있는 방이야. 자기 가둬놔야겠다. 잘말안 들으면. 아 부엌이 여기 있구나. 응. 어 괜찮은데? 야 부엌 진짜 넓다. 요리할 맛 나겠다. 질투나! 응. 아 욕조도 예쁘고. 그니까. 이제 뭐 해야 되지? 정원, 비둘기장. 오, 오 색깔 예쁘다. 오, 되게 예쁘다. 그니까. 개커! <웃음> 살짝 뭔가 좀으스스하다근데 무섭다. <웃음> 이게 잔디를 다안 밀어서 그래. 음. 이쪽은 서비스 해드렸고요. 아. 나머지는 알아서 미세요. 아. 끝! 끝이야, 벌써? 응. 음. 음. 어디, 전과 후 볼까요? 사아아아아! 아, 트리맨! 자아아아! 와아아! 전과 후 미쳤고요. 슝! 부엌은 뭐 딱히 꾸민 거 없으니까. 슝! 밥만 먹네. 어디서 찝찝함은? <웃음> 크림이 버리냐고? 뭐, 따라오겠지. 크림아. 야, 아, 따라왔어. 아, 뚱뚱해, 뚱뚱해. 야, 근데 너 진짜 뚱뚱하다. 어, 너살좀 너 빼야겠다. 아빠랑 운동장 세 바퀴 돌고 오자. 자기야, 여기 응. 곧 이사 갈 거긴 하지만, 어. 아직은 우리의 집이잖아. 응.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한 뭔가를 좀더 볼까? 아니? 한 번만. <웃음> 개전용 런닝머신 있어. 밖에 이런. 산책 시켜주는 게 훨씬 좋다. 그건 그렇지. 우리 마당도 있잖아. 맞아. 일단 개밥 그릇. 응. 인 응, 좋아. 밥 먹어. <웃음> 가서 밥 먹어. 미안해, 부부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애들 이렇게 딱 조면 은애 산책 갔다가 딱돌아가지고밥다 <웃음> 먹고. 아 너무 맛있어요, 엄마. 쿠션 방석. 애 자는데 넌동색이지 않아? 어, 크림색으로. 크림이니까. 에이, 예쁘다. 크림아, 어딨어? 에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너 일로 와. 크림, 일로 와. 너를 위해서. 쇼이. 우리가 침대를 샀단다. 자, 쭉. 옳지. 누워. 아유, 착해라. 얘왜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냐. <웃음> 어, 이름을 할수 있네. 음, 그러네. 스크림. <웃음>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기 강아지 스크림. 어? 얘 시간 지나면 자라요? 대박. 요청사항은 위생, 자기야. 허어! 어, 이제 요청사항이 생기는구나. 그냥 장식이 아니네? 그러네. 대형견 욕조로 사야겠지? 그치? 나중에 자라면 음. 대형견이 되니까? 그럼. 일단 자리부터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우와, 진짜 크다. 바깥에서 씻겨야지, 얘는. 딱 맞네. 딱 맞는다, 그치? 그러게. 스크림! 꺼내봐! 일로 와봐. 아이, 싫어, 싫어! 아. 꿀맛 좀 봐라! 푸르르르륵 알려 됐어. 한번 쎈달도 맞추 어? 애가 깨끗해졌어! 그러네. 아까 꼬질꼬질했었는데 어. 아, 털이 뽕실뽕실해졌네? <웃음> 조금 우리로 놀아주려는데? 귀찮아. 반려동물은 지금 바쁘대요. <웃음> 긁느라 바쁘대. 다음에 하지 뭐. 걔가 이거 고 상전 아이가? 장전하하 <웃음> 걔가 바쁘다고 내가 진짜. 어? 놀아주지도 못하고 말이야 어? 야, 우리 좋다. 우리 좋지. 여기 자기 방이잖아. <웃음> 블랙핑크 방. 오랜만에 좀 추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돋아, 여기 보니까. 아니, 그냥 화장실 가고 싶은데? 휴발이 없다, 화장실한 올게. 아, 이 화장실이 아니라. <웃음> 마무리 짓고 가자. 자, 오늘은 펫 DLC 손님 입맛에 맞춰서 가볍게 즐겨보기만 했고 다음에 집 구매해서 또 해보죠. 당분간은 제가 솔로 해. 아, 뭐야. 아, <웃음> 나왔어. 솔로로, 그, 손님들 주문을 다 받아서 플레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히쁨이 불러가지고, 매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할게요. <웃음> 뭐야, 엉덩이 비벼, 귀여워. 응. 자, 그럼 마치도록 합시다. 녹화 종료. 이번에 엄청 이쁘게 열심히 꾸몄던 배 한번 이렇게 싹 둘러보고, 엄청 이쁘게 잘 꾸몄어요, 우리 자기가. 아, 뒤에서 자고 있는 동안 <웃음> 식탁을 3시간이나 투자해서 이렇게 꾸며줘. 저기 앞에서 내가 앉아있고 맞은편은 인도 중에 앉아있으면 완벽. 나는 서빙? <웃음> 자기 지하에 가서 청소하고 있어. 으야. <웃음> <웃음> 넓은 전기 바이오 벽난로. 하지 벽이 없어가지고 벽이 부치지 못해. 그러네 이거 벽 환장 아니네. 어, 이 되네. 여기 뭐야. 너무 짜증나 어떡해. 어. 가다가 대가리 박는다 야. 탱. <웃음> <웃음> <웃음> 넌 <웃음> 동조하는 <웃음> 거 아니야 자기? <웃음> 아유. 검은색, 밝은 색으로야지. 해 검은색. 싫어. 검은색. 싫어. 밝은 색할 거야. 검은색안 붙여. <웃음> <안 그쵸? 굿. 웃음> <웃음> <웃음> 끝. 끝. Mom, 야 o 이 층을 자기의 화실로 만들자. 일단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번 꿀먹봐 2층을. 나 아무 터치 안 하고 있을게. 응. 자기가 꾸미고 그리고 내가 꾸며보는 거지. 좋아. 하고 있어봐, 도 한샷 할게. 응. 어. 자기야, 내 한계야. 자기 작업실로 꾸미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자기가 이제 손봐줘. 그냥 집 같네. 연회장 그런 느낌이 아니고. 어 이건 예쁘다. 아니 너무 집처럼 꾸며놔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손댈 수가 없다. 여기가 약간 럭셔리인데 위에는 너무 자켓방 같지 않아요? 풀님이 안간몇 점? 한 2점? 몇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웃음> 쓰레기 새끼야. <생> 으 <웃음> <웃음> <웃음> <beautiful> <웃음> 야. 이 까는 거? 괜찮죠? 이거 봐, 여기서 인스타 타. 후훗. 오빠랑 분위기 좋은 데이트 하트. 오늘 남편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아 밖에서 좀안 나가나. 이런 느낌?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이거 우리끼리만이 하는 얘긴데. 이거 다 팔면 좀 그렇겠죠? 아니 여기서 내가 이제 멋있게 꾸미는 게 나의 그거인 거지. 나의 멋있게 인 거지. 그러니까 다업어본다고 얘기는 했는데 또다업어더 서운하다, 아이가. 미안하다. 잘 가라. 더 이상 못 참겠다. 나 많이 참았음. 나욕하라면 욕해라. 하지만 후회는 없다. I am mamma. 얼마나 바뀌었어? 한번 보자. 어? 짜자잔. 짜자잔. 어디 갔어? 내 눈에 빠졌 사랑해 어떻게 바뀐 거야 하유 이렇게 해서 싹 올라가면은 여기서 사진 찍고 커피 받아가지고 아무 때나 앉는 거지 이렇게 stretch. 카페 같다 카페 응, 그런 느낌으로 꼽아어 여기가 제일 명당이네 <finden> 근데 여기는 혼자 앉아 있어야 돼 아니야 넓으니까 둘이 앉을 수 있어 끼겨서 어깨 난... 너무 하고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우야. 내 페인트 다 어디 갔노 라지. 구둥. <웃음> 가위바는 사람 저마시래왜 이렇게 비생산적인 집만 골라서 해. 저마시 누가 좋아? 어? 니가 마시고 죽어도 나 <웃음> 내가 손해고, <웃음> 내가 마시고 죽어도 네가 손해야. 아, 누구 좋으라고 쳐마시냐고 저건. 음, 우리가 우리가 좋죠 이러는데어 좋아 좋아 <웃음> 좋아. 아니 너네 말고. <웃음> 어이이 이 복도 좋아. 음. 어 까만 게 아주 고급스러워요. <웃음> 이빨 끔해지겠대 <웃음> I am mamam. 일단 이거부터 빨리. 왼쪽 분홍색 패널이거든 왼쪽에.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맞는 것 같아. 눌러봐. 아니, 이거네 이거네 그지 그래. 이거지. 어, 그래. 어. 아! 깜짝이야, 뭐야. 이게 뭐야! 어, 끔찍해! 잘못, 잘못 샀네 아, 밑에 봐봐. 어, 너네! 나 얘기했잖아, 그거고 뭐. 이거, 이거 맞아? 아니 이거 응, 맞아. 일단, 뭐, 하라는 대로 해보고 아니면 넌 뒤지는 거야, 알겠어? 맞으면 네난 뒤지는 거야. 그중 하나는 죽겠군. <웃음> 마음의 준비는 됐나? <웃음> <웃음> 아! 봐 봐. 이게 맞다니, 제기랄. 우 야. 괜찮은데? 이걸로 줘. 아. 와, 딱 됐다. 어, 예쁘다, 예쁘다. 아. 진짜 바다 같다. 아, 어. 어, 먼저 너무, 너무 예쁘다. 자, 이제 작야 잠깐 이거 하기 전에 서 일어나서 스트레칭 좀 하러 가자. 어, 아, 잠깐만. 스트레칭 하고 올게요. 으아. 아. 아. 죽는 거 아니야? 나는 이걸로 해야지. 이거 이쁘겠죠. 어, 럭지가 엄청 예쁘게 팔린다. 그죠? 와, 아 너무 예쁘다. 그렇지. 자기 페인트 파, 안 팔았지 검은 색깔. <목소리가> 내가 들고 와야지 뭐야 왜 귀여워? <웃음> <웃음> 자기야 그 대걸레야. 아, 그렇구나. 마메야 보여줄까? 내가 제꾸이었는지 응. 음. 와 예쁘지? 이 침대 어디서 샀어? 너무 예쁘다! 내가 샀어. 딱 자기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침대 응, 아니야? 응 완전 완전. 어, 너무 예쁘네. 여기는 이렇게 되었어. 여긴 왜 이렇게 개방적이야. 식물 못 두겠어요. 렉이킹 너무 걸려가지고. 아닌가? 기다려봐. 헤헤? <웃음> 헤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히히히히히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웃음> <웃음> <때로 다. 웃음> <자기 두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웃음> 진정해 <웃음> 어때 자기예쁘지응야 음. 화장실 문도 되게 잘달았다 그치? 센스 찹찹찹찹 하고 이제 모닝뚱 한번 촤 싸주고 문 닫고 다시 누워야지 이제 누워가지고 아우울아왜우울아 <웃음> <웃음> 심심해 다 꾸민 거야 이제? 어난다 꾸몄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음.